야이 술은 끊지 마너 포장이 이게 다였나? 흔히 음, 났어. 어 그러고 보주다 듣고 보물주. 음. 기억이 가물가물. <웃음> 이거 뭔 색이야? 을안 보고 있는데, 아, 이거 그린, 이거 그린이고, 이거 그린. 둘다 뭐... 응, 핑크, 핑크 발이야? 응. 뽀글 줄 알았는데, 뚱뚱네이야 뚱뚱찬이야. 그러면 주갑은 이제 끝 지금 이제 게 스피킹 이되는데 아우, 깡 맞는 게예쁘긴 하지만, 엉덩이 맞는 응. 게 괜찮아. 살이트하지거든 쭈그지지만 하면. 내첫 포장 어깨가 와이아프지 배우 <웃음> <웃음> <요> 하나 한 입을 수 뭐지? 아 이거 다아어트와이스 음악 기생하고 싶잖아 음. 아지랄스 했잖아 <웃음> 이 노래 제일 더아톡투 톡인가? 새로 그런 거? 어이 노래는? 내가 봤을 때 하는 거 아니지? 나는 집에 항상 아이돌노래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틀어놨고 음나미나이랑 그릇 내야 돼. 아빠랑은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이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장보고티에가 직접 왔어 유명한 사람이야?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거기 갔는데 티셔츠 어 이거 예쁘다 하면서 이거 주세요 했는데 18만원 이래서 헹! 이랬는데 장보고티에거여가지고 아아! 하면서 우와. 아 그거 빼주세요 <웃음> 이렇게 한 거잖아 오토쿠치르 같은 완전 예술작품 같은 장보고티에난 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저 옷은 안살것 같은데 <웃음> 신기하다 아 <웃음> 다! 아우, 오 <웃음> 어? <웃음> 생방송이요? 오이 응. 응. 응. 사람 김마주. you mm -hmm.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원래 약속이 월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오늘로 바꿔가지고 급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방콕 여행 다녀왔잖아요. 그 영상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제가 방콕에서도 사실 친구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밥을 한끼 샀었는데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저녁을 한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조개구이 먹고 싶다 해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갑니다. 제 채널 구독자 수가 7.5만 분 조금 안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조회수 기준을 4만으로 잡거든요. 조회수 얘기해서 너 이런 거에 집착하는 유나계 같긴 한데 목표 같은 게 있으면 좋으니까 3만을 목표로 해서 영상을 올리놓고 4만 이상이 나오면 잘 나왔다 하거든요. 방콕 여행 영상이 5만이 넘는 거예요. 올린 지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영상 찍고 편집 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재밌는 포인트들은 다 친구들이 해준 거기 때문에 밥을 한번더 사려고요. 조이구이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발이 안시히는 <웃음> 땀이 난다 발도 땀이 나고 <웃음> 너무 아풀이 <화풀이더라고>, 너무 아풀 <웃음> <웃음> <웃음> 이것 술 마시고 있어나 진짜 바빠서 밥먹근알바데 아, 진짜 알바은야술좀 마셔. 술좀알아겠어 오늘은 안마셨겠어 오늘은 하 얼음 니다 곱박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아진다야 나, 나, 나, 나. 아까 그 새우 나그녀 <웃음> <웃음> 혹시 여섯 마리도 삼분이에요? 와거 진짜 진짜 근데... 근데 너무 이 이게... 다게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하이 얌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점심에 비빔밥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무생채 비빔밥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비빔밥 파티하고 뉴 유즈드 띵 택배사하고 제 쇼핑몰 택배사하고 오늘 스케줄은 3개 지금 필라테스 할 시간인데 어젯밤에 생리가 터진 거예요 제가 생리통이 없어가지고 생리해도 그냥 필라테스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컨디션이 좀 삐리해가지고 오늘 운동은 쉬려고요 아랫배가 우리한 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은 오랜만에 사촌 언니랑 저의 희조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뭘볼지도좀 뭐 생각을 해야 하는데 빨래가 다 됐네 아무튼 내 얼굴지 도 정해야 되는데 요새 막 예쁜 옷? 눈에 들어오는 옷이 없어. 사입을 하려고 눈 벌게 가지고 아이템들을 막 뒤지는데 쌍에 차는 옷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판매를 하려면 사입을 해놨는데 사입을 못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가지고 거래처를 새로 뚫어야 될것 같아요. 바닐라빈 시럽 이거 이사 왔을 때 샀던 바닐라빈 시럽인데 벌써 다 젖었어요. 이 시럽 맛있어서 똑같은 걸로 재구입하려고요. 지래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그를 또 샀습니다. 노래가 너무 큰것 같아. 줄이고 올게. 공식적으로 유통된 어그 본사 제품. 하고 싶었는데 한두발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제 사이즈는 어그가 C가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병행 수입 제품으로 구입했고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어그 클래식 울트라 미니 블랙입니다. u s 6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살짝 재껴가지고 저만 봤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놀랬습니다. 열심히 손품을 팔아본 결과. 제로다가 일 핫한 어그는 플랫폼 어그인 것 같거든요. 통급 어그가 지금 제일 핫한 것 같고. 예쁘긴 한데, 굽있는 신발을 잘안 신어요. 그래가지고, 통급 재끼고, 그 다음으로 제일 핫한 게 울트라 미니 어그 같더라고요. 요새 제일 핫한 어그 하면서 스토리 올렸는데, 그걸 유튜버 끼리님이 또 보시고, 영업을 당하셨대요. 끼리님이 사셔가지고, 저를 샬아웃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팔로우도 늘고 구독자수도 늘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끼리님이 영업을 하셔가지고 네, 샀습니다. 울트라 미니 어그 쇼더그 브라운이 있는데 똑같은 색깔로 비슷한 디자인을 사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왕이면 다른 색으로 가지고 싶어가지고 짜잔! 블랙으로 샀습니다. 영이좀 부츠가 기도 하는데 어쨌든 너무 귀엽습니다. 인증샷을 찍어야 돼요. 저는 블로거이기 때문에 너무 귀엽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이게 블랙이어가지고 여기에 이슬름 털이 겁나 묻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고민을 고민을 했지만 이왕 사는 거 다른 컬러로 사보자고 좋고 블랙으로 샀고요. 쿠폰 쫙쫙 써주고 16만 원대 병행 수입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이거를 어떻게든 신고 다니나 또 찾아봤는데 레깅스에 워머 같은 거? 목양말 같은 거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많이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따라 신어보려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로 어그를 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떻게또 유행이 돌고 도네요. 제가 어그를 정말 잘 신고 다니거든요. 첫째, 둘째 같이 열심히 올겨울에 본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레깅스에다가 신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짠! 귀엽지 않나요? 그게 필요한데, 사치를 쓸 수도 없고 해서. <웃음> l e e l t h r e e Level 3 화나다 했는데요 얼굴에 광이 잘잘 잘 흐르고 있어요 보이세요? 오늘 컨셉은 핑친농이가서 맞으셔도 핑크가방을 들고 갈 거예요. 연두색 가디건에다가 핑크색 니트를 받쳐 입었거든요. 제일말에 깔맞추 어제 자기 전에 핀터레스트보다 가 핑크랑 그린으로 포인트를 주는 봤어요. 완전 꽂혀가지고 초점이 안잡히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바로 따라 입어봤고요. 어... 어그를 게시하고 싶었는데 오늘 비가 온대요. 음. 그래서 어그는 다음에 게시하는 걸로 그냥 삼박 신고 나가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깔이 맞춰졌고요. 지금 저는 깔친놈이기 때문에 펠로 힘을 줘봤습니다 자가 지금 다시 앞머리를 길고 있어서 머리는 좀 그지같아요 자 요새 즐겨 바르는 페리페라 틴트 챙겨가고요 혹시나 구독자님을 또 만나뵐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 만나면 드릴 캔디 챙겨가고요 안경까지 좀 너무 기믹이겠죠? 안경은 안 쓸게요 좋았어 귀여워 다 귀여워 여기 있는 <웃음> 거 해야 돼이거 <웃음> 귀엽다 <웃음> 와우 이제 할수어 이제 다 됐나? 앵무제는 별로야 아 맛있겠다 콜 짜다 콜짜 오씨 안 짜다 다거든 음. 진짜 짐이 한부따리네 그래서 뭘수한다 얘가 너무 짐이 많으니까 하네. 하네. 필라테스까지 하고 집에 왔고요. 드디어 오늘 저희 모든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가 안 고파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필라테스트 하고 왔더니 지금 입이 또 터져가지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먹고 씻고 자려고요. 호나는 우연히 사투리를 쓰는 거구의 남자가 워커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현장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도저히 경찰만으로 잡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알고보니 그냥 검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아이영그 뭐냐 오늘은 뉴 유즈 드띵 맨투맨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줄머니티를 레이어드 했고요 친구들은 그냥 단품으로 도 입고 하던데 저는 브이넥이 너무 깊어가지고 단독으로도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티셔츠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 있고 안에 기모도 입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렇게 입고 출근하려고요 이아에 받쳐 입은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살짝살짝 살짝 보여요 이 포인트 담땀 시곤 오늘은 어제 못쓴 안경을 썼습니다. 또또아 그러니까 모르는척안 들리는 척들었으 들었으면 <웃음> 개소리 들어놓고 <안> 척. <웃음> 달랑달랑. 근데 <목소리도> 가능성 있다. 감자 응. 응. 먹고 있기는 있긴... 했는데 음, 카메라 켜니까 조용히 하네 젠그런 척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도록 하죠 음. 사람품을 좋아해서야 어리멍어 오역한 내 살이라고 성장이라고 <웃음> 성인 여자 강아지라고 넌 엄마를 왜 그렇게 봐그두들거려 하하하하 하하왜수다쟁이야 날씨 진짜 좋다 너 아파트가 많네 내 집은 하나도 없지 응. 저건 뭐야 앵코 저거 호텔일걸 앙코로 앵코로 코 맞나? 라마다 라마다 앙코로 그 같아 <웃음> <웃음> 아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c o m on. 뭐야? 씻어 왜 큰거야? 너 너무, 너무 처음 듣는데 왜? 어, 이 노래 뭐고? 뭐, 뭐야? 이 노래 몰라? 뭐야 이 노래가? 일을 하라는 거가 아내거 <웃음> 약간 랜덤이라가지고 맞아. 이거 다 그거, 이거 1, 2, 3, 4, 5, 이 7, 8, 9, 10, 11, 지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밤 13, 14, 15, 16, 17, 18, 3 1 아니 1 0시7 18, 19, 12, 이3 1니 15, 16, 17, 18, 19, 12, 13, 14, 니 왜? 왜? 왜? 왜? 왜? 왜? 지 엥? 떼지 흔들버려 그니까 그게 이상해 그거는 괜찮아 나 떼지옥을 찍었었어야지 그럼 나 떼지옥 한번더 해라 <웃음> 이미 다 고쳤는데 될것 같은데? 됐나? 오 이제 안 흔들려 맞지? 상판만안 들어오면 되잖아 음. <웃음> 귀여워 <웃음> 뭐야 이게 상안 했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아, 아, 아, 아 아니다 이거 먼저 해야 지 이거 하고 아 이거를 해야 안 들어가는 아거 아니야? 또바보실 수고 도추무침 직장 아니냐고 이것도 도추무침 직장 아 아프다 나 이렇게 살아 재밌다. 이거 그 진짜 돌아가게 해서 야 치키키자 이마을 차례자 쯔루 쯔루 쯔루 여기 봐야지, 엄마 봐야지. 야, 이모 엄마를 이모. 봐야지. 이모 엄마. 엄마. 여기가 어디야? 엄마, 엄마. 집이야. <웃음> 엄마. 이모, 이모. 요새 많이 팍팍하네. 소금이 300원이야. 머스타드 500원. 팥소스 500원. <웃음> 아, 오늘은 또어떤 <웃음> 열1섯살 음. 어린 여자들한테 집하려고 진짜 이카메라장히이카메라 음. 꺼져도 음.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이 카메라를 꺼져도 도가 카메라를 꺼져도. 이카이말 되게 잘 듣는 거이아메라이카도이카메이제메라이제 아, 이 적인 무대였습니다. 팀 프로듀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팀에 달랐잖아요. 내려가. 수르! 수르! Turn o 맨날 먹으려고 샀는데 잘안 챙겨 먹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칼슘 앤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 오늘은 요것도 챙겨 먹어볼게요. 제가 알약을 너무 못 삼켜가지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봤는데 물을 먼저 머금고 알약을 넣고 삼키니까 잘 삼켜지더라고요. 원큐에 삼켰습니다. 세 번만에 <웃음> 삼켰습니다. 부산이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뭐봄 날씨 같아요. 뭐안 추워가지고 울미를 사놓고 게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귀여운데 이야 아, 이거 예쁘네 아 이거 니네 스타일이다 아, 이거 물색 아, 아 파란색도 예쁘다. 음. 에이, 이거 파랑색도 있어 쁘다 구독자님들 이거 어떠세요? 근데 이거 그거야 제외로아니는 제외로. 아, <웃음> 그.. 그거 같다 스탠바이 그니까 신기해라굿아 진짜 너무 나 같이 그거 다사전 아니요? 전 아니요 그라데이션이예요 안 그래 보여 그러니까. 텐텐에, 텐텐에 그게 많더라 이게 가 많던데. 비타민 B1, B2, B6 음. 비타민 C, E, 엽산, 마그네슘 칼슘, 다 됐어 이틈요 문이 열리고 왔어 아... <웃음> 저희가 방콕을 다녀왔잖아요. 방콕에서 수영에 대한 그런 미련이 또 생긴 거예요. 친구들은 친구들 나름대로 좀더 잘하고 싶은 그게 생겼고 저는 저 혼자 너무 못하니까 친구들만큼 수영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영을 배우기로 해서 오늘 수영을 등록하고 왔어요. 또 생각보다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첫 수업이 있는데 그 전까지 각자 장비를 마련을 하기로 했어요. 수영복 구경을 잠깐 해봤는데 화려함의 끝, 화려함의 끝인 거예요. 제가 막 이래저래 운동을 많이 해보진않았지만 제가 봤던 그 스포츠웨어 중에 제일 화려하더라고요. 휘황찬란한 수영복 보고 사로잡혔어요. 빨리 이거 입고 수영하고 싶다. 제가 좀 냄비 같은 인간이거든요. 급하게 달아올랐다가 급하게 식어버려요. 너무 많이는 안 사려고 합니다. <웃음> 한 달만도 아니고 때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거, 기본적인 거 위주로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거, 수영복 두 벌. 씻고 먹고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이랑 일단 두 벌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받은 게 피치피치 피치 원피스 수영복이랑 베럴 원피스 수영복. 이렇게 두 개를 받았고요. 수모랑 수경. 수경이 또 그냥 들고 다니면 막 이렇게 좀 상한데요. 수경 케이스를 다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수경 케이스도 하나 사야 되고요. 록 수영을 배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물놀이 하다가 물에 좀 제대로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물에 꼬르륵 잠기면서 그때 물이 차면서 무서웠던 그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 들어가는 게전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 이후로 물에 들어갈 때 얼굴을 절대 안단 거예요. 수영 배우러 가면서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인터넷 보니까 귀마개에 또 팔더라고요. 수영하면서 그게 자꾸 물들어가면 은 중염이 걸릴 수 있대요. 고거 예방하는 차원에서 귀마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마개도 하나 사려고요. 수건도 센터에서 수건 안 준다고 챙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습식타월이라고또 신박한 아이템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습식타월도 하나 사가려고요. 수영하러 갈 때만 쓰는 가방이 하나 필요하겠더라고요. 갈 때는 상관없는데 올 때는 수영복이랑 뭐 수건이랑 다 젖어서 올거 아니에요. 젖은 수영복, 물건들을 담아올 구멍이 뽕뽕뽕 뚫린 메쉬 가방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사고 싶은 거는 사실 더 많았는데 최소한으로 추려서 요 정도. 일단 요렇게 해서 수영장에 가보고 수영 배우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이 수영을 배워가지고 한 중급? 그 정도까지 배운 다음에 방콕이나 이런 휴양지에 가가지고 물개처럼 뭐, 수영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오랜만에 이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가지고 제가 뭐 샀는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양파, 다시오이외고애 호박, 팽이버섯, 대파, 방울토마토, 냉동 차돌백기 하나 샀고요. 우유. 제가 우유 없이 못살아서 집에 우유는 항상 구비해두는데 우유 다 먹어서 이번에 또 새로 샀고요. 두부, 계란 한 판. 제가 요새 집에서 밥을 잘안 해먹어가지고 영상 편집하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 라면 딱한번 끓여먹었더라고요. 배달 음식 외식에 너무 쩔어있는 것 같아서 밥을 좀 다시 해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차돌덴치입니다. 지금 월드컵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국뽕에 많 취해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 다큐를 보면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입번 먹으세요. 입밥 먹으세요. 입밥 먹으세요. r i o s t o p p i n i w a l k e t i